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정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바이오슬립센터 카페에 어느 분이 글을 올리신 걸 한번 함께 공유해보고자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이 분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고 돌아 다시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 소장님의 구강내 장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 중인 36세 남성입니다. 여는 일반적인 회사원이자 두딸 아이의 아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동생 모두 코골이 유전자를 타고 났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그렇고요. 와이프와는 결혼 후한 달이 채 지나지 않고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는 당연히 따로 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코골이 해결을 위해 참 많이도 해봤고 돈도 시간도 썼네요. 콧구멍 확장 보조기구, 코막힘 방지 스프레이, 입 벌림 방지 보조기구, 치과에서 제작한 실리콘 마우스피스 등등 당연하게 실패로 끝났죠. 처음 구강내 장치를 알게 됐을 때그 후기를 믿고 과감하게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정부 지원, 양압기 반납하고 생존 주고, 기계 살 때라도 어차피 큰돈 들어가는 거 다시 고민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뭐 때문인지 별 고민 없이 양악기를 질러버렸네요. 결과론적으로 보조기구들을 통한 여러 가지 자잘한 시행착오들과 큰두 번의 실수를 저질러버렸어요. 결혼한 지 8년 차이고 첫 아이 낳은 지 6년 차이니 최소한 8년간 제단에안 해본 게 없습니다. 결국 먼길 돌아 바이오 슬립센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 사연이 참 구구절절한데 아글솜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아, 이제 이게 언제냐 2022년 9월 말경이니까 어, 얼마 안됐죠 음 얼굴도 잘생기고 겉보기로 봐서는 전혀 코를 골지 않게 생겼는데 아주 의외 였는데요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어, 우렁찹니다 게다가 양악기 처방이 나올 정도면 상당한 무업도 있겠죠 그래서 어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 턱과 코끝을 연결해 보면 이 구강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윗니보다 아랫니가 꽤 뒤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것도 문제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커다란 혀가 목구멍을 꽉 눌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구강 모형을 떴는데요. 이렇게 보면 위 턱보다 아래 턱이 더 오히려 커요. 구강이 그렇다는 것은 혀가 이미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혀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잘 막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어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양압기 같은 것또 뭐 다른 코에다 뭐 하는 거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많은 장치들을 보고 나서 이런 매너가드를 선택했습니다. 매너가드는 자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혀가 기도를 막는 것을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베이스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조절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편하게 쓰고 그리고, 어, 뭐, 하나를 뭐, 10년 넘게 쓰는 것보다는 그, 또몇년 지나면 또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음, 가장 저렴하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장치를 선택한다면서 이 매너가드를 선택하더라고요. 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착용을 하고 결과를 알수 있겠죠? 그때 또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